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. 안녕 자연 나는 그저 자연 속 가장 작은 사람일 뿐 보세요. 아 나의 사진이요 내가 찍은 최고의 사진 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저작권 상담센터 1800-5455 전문적인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 상담센터로 한 d o g i n Chotakon 저작 n g a m a 0 5 1809-5455